케플러 김다연 아트 사이퍼원 열애 사생활 존중 그룹 케플러의 김다연과 사이퍼 멤버원이 열애 중이다 13일 테나시아 취재 결과 김다연과 원이 만남을 이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생동감내기 커플이자 4세대 아이돌 첫 열애설이다 김다연과 원은 최근 sns 게시글로 열애를 티냈다 동일한 장소를 방문하고 같은 옷을 입는 등 겹치기가 반복됐다 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테나시아는 케플러의 소속사 cjnm 사나 레이블 웨이크원과 사이퍼의 소속사 레인컴퍼니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 케플러 소속사 관계자는 테나시아의 열애설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이퍼 소속사 측은 열애설에 대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다연이 속한 케플러는 오늘 13일 세 번째 미니앨범 트러블슈 트러블러스터 를 발매 활동을 시작했다.